작업 중 지게차와 충돌하여 즉사한 경우 지게차의 이동은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4 가단 219-679-2015나 513-6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8년경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지게차에 충격을 당하여 대뇌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주의적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지게차의 용도는 본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게차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려면 보험제 분류표 제3호는 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고 제4호는 위 도로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지게차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이 사건 지게차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제 분류표 제1항의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게차는 본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물건을 이동시키는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게차의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교통기관과 유사한 교통기관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다른 교통기관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 중 화물자동차 많이 포함되고 있고 교통기관과 유사 교통기관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인지 부수적인 기능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트럭, 지게차처럼 본래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적용 범위가 결정되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분류표 제1항의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